뭐 같아요? 이게 왜엉작 이게 봐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을, 자, TV 샵에서 하세요. 포마스, 에리스를 주어로 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걸 주어로. 저렇게 쓰라고 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어? 어. 네. 그리고, 소수령 때문에 하는 건데, 토마스 에디슨을 시작했어. 자, 토마스 에디슨은 정말로 창의적인 천재였어. 법. 어. 하지만.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어, SVC에서 자 2형식으로 그냥 끝나요. 중요한 건 여기 이하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까시가문제야 지금.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야.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이 문장, 이 문장을 들어보잔 말이에요. 이 문장을 들어보니까 봐봐요. 이트 사성, 워드 사성, 뒤에 보니까 그 대사성. 얘 원래 없었던 거야. 얘 원래 없었던 거라고. 뭐야 그러면? 이때 깡기보다 났죠? 이때 깡기보다 뭘 찍어봤는지 봐봐요. 나너뒤 뭐가 나왔어요? B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비야쭉 여기까지 B야. 여기가 A야. 그러 여기다 살짝 공식을 적어볼게요. 그기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이렇게 하고 나 언틸 뭐라고요? B. 그 다음에 Z 나오고 A 나왔어. A는 어떤 순이니 정상화 순이다 이거. 이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걸 끄집어내볼까요? 방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나던틸 자, 만약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써라. 이거 고대로 나온단 말이요 여기. 그러면, 봐봐. 이거 지금 강조하게 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세개다 지워주면 그대로 요건 탈출. 근데 이 문제는 요거죠. 요거. A의 위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원문을 바꿔주면, 원래 문장은 어땠던 거냐? 원래 문장은, 원래 문장은 여기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u n t i B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부정으로 나선 원인는요 부정으로 나선 다행이 그렇지 그래서 나대이 언티비. 여기. 니까이게이게 다시 말하면 나 언티비를 앞으로 뺀다. 자, 봐봐. 너희들 이걸 알아야 돼. 자, 소수형은 모르고 시작하는냐가 중요해. 이표현 시작해서 쓰는 문장은 요거야 됐어. 다시 요거하고 똑같은데 내가 뭘로 쓰냐면 나수도 숫자를 n 하나 주고서 여기서 요런 이렇게 써라. 그러면 나한테좀 쓰란 얘기예요. 으로 봐. 나던트에 자, p 그냥 쓸게. 비 p에 넘어가다라고. 있잖아. 이게 p라고. 자, a를 써야 돼. a. a. a. A는, a는 어떻게 쓸까? 이게 중요한거예요요 a 는 어떻게 쓸까? 그렇죠? 써 볼게요. a 는 플러스 2라고 성도 이거 막 보라니. 개인 된다니? 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요기? 요건 이렇게 됐지만, 요건 이렇게 조화동사 정상어순이였지만 여기는 정상어순이였지만힙바운드였지만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여기만 쓸게요. 디드. 왜 디드인데 일반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일반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디드 써주고 피 써주고 일반동사의 원형을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도출해줘야 돼. 했니? 그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increase d success라고 써주면 돼. 요 요거에요. 핵심은 이거란 말이요 A를 요렇게 쓰는 게, 어, 포인트야. 어떻게 쓸 때? 나아, 시 작동했을 때. 어? 해석은 똑같아. 해석은. 여기 지금 해석을 안 했었는데, 자, 해석은 어떻게 쓴다고요? B하고 나서야, 다시 한 번. B하고 나서야, 어떻게 한다고? B로서 A하다. A하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죠. 마지막은, 뭘로 시작하는거 이렇게 A가 나와야 돼. 뭐야? 히로 시작하는 거. 오. 근데 어떻게? 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다음 뭐야? 와인드가 어, 나와. 나머지? 인크리즈드 뭐가 나온다? e 세스가 나온다. 성공. 증가 된 성공. 성공의 증가. 성공의 증가를 찾지 못했어요. 어떨 때까지 찾지 못했어요. 언제 이해할 때까지 그가 뭐할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뭐를 발견할 때까지? 어, some of the r p l s 일부 원리들을 발견할 때까지는 프 r 서 e 즈어 p l s 그고 뭐?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마케팅의 일부 원리들이에요. 원리들 일부를 자, 발견할 때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아까 했던 거보대는거 보죠? 자, 힘을 시작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나왔다? 여기, 나시 나왔다. 이게 어디라고 그랬어? 여기가 A. 언티.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B. 됐그됐나들 원틸. 그치? 그니까, 자, 속의 증가를 찾지 못했다. 성공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공의 증거를 찾았다 발견했다는 뜻이죠. 어. 뭐하고 나서 얘기서 그가 발견한 건 사실. 뭐로? 마케팅의 어떤 일부 원리들을. 어? 원리들을 발견하고 나서. 아무도 조작할 수 있어야 돼. 요 그래서 세 가지야. 이 투루샷 했으라면 이렇게 써야 돼. 나 투루샷 하면 나던 트기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에이스 때 가장 중요하다 했죠. 요거. 요거의 모습 가장 중요하다. 알겠어? 요 부분까지. 어? 그 다음에 원래 문장으로 쓰면 이튜으스뭐 이때 강경 모습이란 나던트 비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면 돼? 이 점은 이 말하고 <놀라> 어스에요포스 어, 되게 많는데 아무튼 고 수는 넘지 않을 테니까 그리1 어, 어, 9년 12월 3 3번이어요 됐죠? 자 기억해라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이때 변경 모습에 나던 TV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A는 상사 모죠. 그다음에 나던 TV가 아예 그냥 부정으로치요나와 버리면 뒤에 A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건 동사 주어가 일반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주나 너지나 디비써 주고 주어프로 일반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핵심이 그래서 이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한 거야.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형선님과학신안 네. 아, 될까요? 나머지. 과운원신 아, 자, 동사 줘. 치됐잖아요안 아, 돼, 이거.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 그나마 너 언제나 뛰주 줘. 그 다음에 동사원 어? 아? 반드시 요여 여기, 핵심이야. 여기 알겠지?